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리열에 대해서 열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전달되느냐. 열 전달 방법 이렇게 전도, 대류, 유도, 뭐 복사, 전자파 뭐 이렇게 우리가 전달 방법을 보자.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게자 이제 전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열이 가해집니다 위에 조리 조리 도구가 뭐 냄비든 뭐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위에 식재료가 담길 거예요 그 식재료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물을 쓰느냐 기름을 쓰느냐 뭔가 조리 매체가 있을 거요 그 밑에 열 에너지가 냄비를 통해서, 뭐 팬을 통해서 식재료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자그 전달 방법에 전도가 뭐냐 이겼을 때, 자 우리가 자, 이걸 생각을 합시다. 물질의 이동 없이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물질이 이동되어서 열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이동이라는 게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조리용기에 열 전도율 차이가 있다 조리용기 재질에 따라서 열을 얼마나 잘 전도 그러니까 옮겨줄 수 있느냐 그다음 조리 용기의 비열 비열이라고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비열.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열원 자 열원 열 에너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냐 하면 온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온도는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도 있고 화씨 온도도 있고 켈빈 온도. 다른 말로 절대 온도. 자 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서로 상관관계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열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온도인데 그러면은 자연의 법칙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당연하죠. 거꾸로 전달되는 경우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에서는 없잖아. 자연의 법칙은 요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물도 순수한 물에서 혼합물로 순수한 물이다는 얘기는 물의 활동도 액티비티라는 값으로 우리가 물의 활동도를 나타내죠.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도가 1이다 이렇게 잡으면 혼합물은 활동도가 1보다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의 액티비티가 높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농도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대로 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 자연의 법칙에서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돌이 굴러서 밑, 밑에 골짜기로는 떨어집니다. 거꾸로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지 않잖아.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 일어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자, 그러면은, 즉, 온도 차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그 열이, 열이 전달이 되려 그러면 두개 온도 차가 크면은 빨리 열이 전달됩니다. 그 다음, 그럼 이동하는 열에너지 양은 온도차 곱하기 열전도율로 나타냅니다. 열전도율 보세요. 1, 그러니까 칼로리 퍼 센티메터 간격, 거리,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온도, 온도차이 열전도율원, 열전도율원. 열 전도율의 온도차를 곱하면 이동한 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열 전도율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질별로 다 고유한 성질,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열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별 수치이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좋다는 얘기는 빨리 열을 저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냄비 냄비 팬은 어때요? 열 전도율이 좋은 게 좋아요? 좋지 않은 게 좋아요? 좋은 게좋지 왜? 식재료에 빨리 열을 보내줘야 보내줘야 음식이 조리가 되잖아. 그 다음, 자 비열이라는 값이 <웃음> 나옵니다. 영어로는 Specific h e a t e 자 물질 1g을 온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만약에 비열이 크면 좋아요? 아니면 작으면 좋아요? 이거는 비열이 커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자기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음식을 조리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오랫동안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음식을 냉각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알루미늄 그릇에 담는 것보다 뚝배기에 뭐 담아놓으면 오랫동안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잖아. 그 얘기야. 비열, 뚝배기 같으면 비열이 큰 재질이잖아. 그래서 비열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인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물의 비열이 얼마입니까? 물,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몇 칼로리 필요해요? 1칼로리잖아. 1칼로리 필요해요. 나머지는 물의 비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기름 비열은 어느 정도 돼요? 물보다 높을까? 클까? 작을까? 훨씬 작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열해서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을까? 기름을 가열해서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을까? 기름. 비열이 낮은 낮으면은 온도를 빨리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이제 냉각 되는 속도는 그만큼 늦어지겠지.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금속 재질별 열전도율과 비열 봅시다. 은이 열 전도율이 아주 1 칼로리 퍼센치 세컨더 도시. 나머지는 알루미늄 0.57, 구리 0.94, 철 0.175, 니켈 0.21, 백금 0.165, 주석 0.156. 그러면 어때요? 전도율이 열 전도율이 높은 게 값이 크게 좋아요? 그렇지 않는 게 좋아요? 응? 왜열 전도율은 열을 빨리 전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빨리 가열을 시키려고 그러면 열 전도율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열전도율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쓰는철뭐 냄비 알루미늄 냄비보다도 은 은걸었으면은 훨씬 좋아요. 맞죠? 훨씬 빨리 온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비열은 어때요? 비열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럼 조키는 이런 철이나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0.57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구리 0.94 상당히 좋아요 구리 지금 구리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씁니까? 거의 안 쓰죠? 알루미늄보다 훨씬 전도율 좋잖아 왜안 써요? 구리가 상당히 녹아나옵니다 구리가 녹아나온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구리 순수 구리 아니고도 지금 황동 청동 그러고 여기에 다 구리가 메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리가 <웃음> 용해되어 녹아져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구리 제품을 쓰면 좀 피하세요 알루미늄도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에요 철 무세서 좋지. 그런데 열전도율이 안 좋아. 자, 그다음 두 번째 대류입니다. 자, 대류가 뭐가 대류냐? 자, 영어로 이 convection 이렇게 convection. 자, 대류는 열에너지 전달 물질 다시 말해서. 뭐 액체나 기체나 할것 없이, 물을 쓰면은, 물을 썼다면은, 물이든지 수성기든지, 기름을 써도 마찬가지. 자, 열 에너지를 누구가 옮겨주는 매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전달 물질이 이동되면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옮겨줬다 얘기입니다. 대류입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전도는 열 에너지를 옮겨주는 물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후라이팬에 밑에 열을 가했는데 프라이팬에그뭐 어떤 은이든지 뭐 알루미늄이든지 뭐 철이든지 그 재질이 열을 가지고 옮겨가서 식재료에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줬는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대류는 물이 끓는다든지 아니면 수증기가 움직여줘요.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어요. 이동시켰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온도 차이에 따라 액체나 기체의 부피 변화에 따라 밀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액체 움직이고 기체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대류는 크게 자연 대류와 뭐 적기 등에 의한 강제 대류로 나눌 수가 있다.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밑에 번호의 불꽃에 의해서 바로 그 위쪽에 있는 물이 온도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온도가 올라간 부피가 팽창되면서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에 있는 물은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와요.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이걸 대류라고 얘기하잖아. 그 대류, 자연적으로 되는 대류, 자연 대류, 그 다음 강제적으로 어떤 저어줄 수도 있잖아. 자, 이와 같이 대류를 크게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로 나눌 수가 있다. 나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유도. 어, 여러분 유도 전류 그러면서 유도 유도 원리가 뭐냐? 자, 조리 기구에 전원 콘센트 없이 레인지 쓰죠? 전기 레인지 쓰죠? 그게 유도 전류 유도 전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전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도체를, 그리고 교류 자기장 근처에 금속도체를 놓으면은, 금속도체라는 게 결국엔 냄비라든지 조리기구 얘기입니다. 놓으면은, 직접 콘센트로, 코드로 꼽지 않더라도 그 자력선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렇게 유도된 전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조리가 가능한 조리 기구입니다. 뭐 인덕션 레인지, 인덕션 전기밥솥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 이제 조리에서 빛을 이용을 하자. 빛을 자, 조리의 빛이 어떤 빛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그걸 어떤 저 어, 돋보기 같이 해가지고 조리에 활용하고 있죠.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데 구름 끼고 비오면은 사용을 못한다 뿐이지. 특히 열대지방 이런 데서는 에, 이런 어, 조리에 필요한 에너지 얻기 힘든 데서는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빛이 아니고, 전자기파, 자, 이용해서, 자,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서, 자, 우선, 복사 영어로는 radiation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radiation. 대표적인 태양빛이 대표적인 복사 에너지, 예입니다. 자, 이거는 열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없이 직접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요, 소리는 진공속을 통과하지 못해요. 진공을 만들어버리면 소리는 전달이 안 돼요. 음파는. 근데 빛은 진공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 열을 전달해주는 이 빛은 매개체 없이 직접 전달이 되는데 자, 이 빛을 다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전자기 복사선 또는 전자기 파 에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기 복사선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빛이 이 빛이요 성질이 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빛이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빛은 어떤 이렇게 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파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야 파가 아니야. 어떤 빛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야. 이런 주장. 두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빛은 이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걸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 복사선 또는 뭐 전자기 파 이렇게도 이름을 부른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난로를 쬐을 때나 숯불구이 등에 여기서도 나오는 이 빛이 나옵니다. 그래 이 빛을, 복사 에너지 이 빛을 빛의 속도로 신속하게 전달되는 가열방법이다. 그래서 오븐 등에서의 실제조리에서는 복사, 그러니까 빛이 우리 불꽃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빛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대류, 빛 속에서도 그 불꽃 속에서도 그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자 실제 조리에서 복사 에너지 뿐만 아니라 뭐 대류도 일어나고 굉장히 혼합된 상태로 조리가 진행이 됩니다. 조리가 진행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복사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빛 얘기입니다. 자, 빛 에너지를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자, 빛 중에서요. 빛이 전달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공 속에서도 전달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그다음, 그 다음, 그빛 속에요. 적외선이란 빛이 나와요. 우리 적외선, 뭐, 망원경하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어? 불속 불가에 불 가면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 그게 적외선 빛이에요 빛의 그 안에는 적외선도 나오고요 가시광선도 나오고 우리 눈에 색깔이 보이잖아 그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리고 자외선도 소량 나와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빛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 중에 따뜻하게 느끼는 우리가 느낌을 받는 빛은 적외선입니다. 자, 적외선이다. 그래서 복사선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선 빛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식이 있어요. 복사선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을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빛이에요. 자, 전자기 복사선 이름을 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주 좁은 영역, 380에서 뭐 750, 대개 한 400에서 800나노메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장에, 빛이, 자, 빛이, 우리가 이렇게 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빛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파의 꼭대기에서 꼭대기, 아니면 이 골에서 골까지, 요한 사이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파장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파장. 빛의 파장. 요 파장이, 지금 얘기하는 400에서 800 나노메타 영역의 빛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비집을 해서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는 빛이에요. 아주 좁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 그럼 가시광선을 지금 여기서 보시니까 800 나노메타 영역이 우리가 이 빛을 또 분리를 해 보면은요 여기가 빨강부터 빨주노초파남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 빛을 빨강 쪽이 약 이8 0 0나노메터에 가까운 빛이 빨강색깔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빨주노초파남보라 여기까지 나왔죠. 우리가 빨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름을 불러요? 빨강을 적색 그러잖아. 맞죠? 이걸 적색 보라를 자색 그래요. 자색 보라를 자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색 바깥쪽에 빛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바로 자외선. 적색 바깥쪽에 빛도 있잖아. 이게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을 유 IR 인프라레더 IR이라고 부르고요. 접외 자외선을 울트라바이올렛 UV 여러분 UV 크림 바르고 있죠. 자외선 차단용 크림 바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영역이 자외선 이쪽 영역이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바깥에도 바깥에도 자외선 여기도 바깥에도. 빛 종류가 있다. 그것이 지금 설명한 것이, 자,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파, 이제 자외선 바깥에 X선, 우리 X-ray, 병원에 가서 X-ray 찍잖아요. 그겁니다. 그 다음, 감마선 이게 전부 다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해서 쓰는 것이 지금, 자, 따뜻한 열 에너지를 내는 부분은 적외선 영역 빛입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 나중에, 초단파, 이쪽이 마이크로 웨이브, 마이크로파? 마이크로, 마이크로 웨이브, 마이크로 오븐 있죠? 그거, 이걸 이용을 합니다. 놀랍죠? 그다음 이 라디오파는요 어디에서 또 이용을 하냐 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MRI 그러는 N MRI 기기 있죠 그게 고주파 그러니까 고자 둥근 그 아주 강한 자석 속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한 자장 속에서 라디오파를 흡수해요. 그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을 우리 암조직이라든지 이런거 스캔해낼 수가 있어요. 놀랍죠? 엑스레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자외선도 많이 쓰죠. 적외선도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가시광선도 너무나 유용하게 쓰고 이 빛을 이용해서 을 우리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조리에만 관련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을 조금 관심을 가지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자, 빛의 파장. 파장 얘기 됐죠. 나노메타,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죠. 파장. 그 다음 주파수, 속도, 뭐 진포. 이런 것을 가지는 파동으로서의 빛이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빛 에너지,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 광자라는 입자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동성, 입자성. 서로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두 가지 성질 다 가지고 있어.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입자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어, 태양광 발전 많이 하고 있죠. 태양광 발전 빛 태양 빛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안쪽에서 전자를 튀어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흐릅니다. 전자의 흐름이 전류잖아.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 태양광 발전의 원리가 바로 광자라는 빛에너지가 전자를 뽑아냈다이 말입니다. 그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빛은 이런 파동성도 있지만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자두 가지 성질 다 가진다. 그리고 나서 그럼 에너지 계산할게. 자 에너지 계산이 에너지 E는 h nu 자 h nu h는 프랭크 상수라는 상수 값입니다. 6.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nu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진동수는 진동수는 남다분의 C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남다는 파장이고요. 파장이고 C는 광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3.0 곱하기 10의 10성 센치 퍼 세컨드. 이게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빛은 속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E는 h n h 남다분의 c. 쉽게 얘기하면 h는 프랭크 상수 값이 알려져 있고 c 광속도 알려져 있고 그럼 남다 파장만 값만 집어넣으면은 각 에너지 다 구해집니다. 자 놀랍죠? 그럼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감마선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엑스레이 감마선 쉽게 이해가면은 이게 뭡니까? 핵물질에서 나오는 어 방사능 조이는 거야. 엑스레이가 우리 몸에 쪼여졌을 때 어느 정도 세포에 영향을 줄까? 많이 쪼이는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감마선은 많이 노출되면 즉사합니다. 즉사해요. 우리 세포 속에 DNA 완전히, 어? <웃음> 어때요? 치명적으로 영향을 입히죠. 이런 빛, 빛 에너지 됐고, 그럼 조리에서 빛을 조리에서 빛을 이용하는 복사 흡수를 잠시 한번 볼게요. 자, 빛이란 물질과 작용하여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이제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입자 단위가 분자잖아, 그죠? 분자가 에너지, 비에너지를 빛을 흡수를 하면 일시적으로 또는 혹은 영원히 변형되거나 어떤 섭동, 그러니까 빛과 이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합니다. 작은 에너지 복사선은 다시 말해서 큰 에너지를 가지지 않은 약한 파장이 긴 비턴, 그냥 분자 회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분자 결합의 진동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분자 회전, 분자 진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어느 빛을 받냐 하면은, 가시광선 옆에 이제 적외선 영역. 아시겠어요? 적외선 영역에 빛을 받으면은, 이 진동, 결합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적외선 영역. 그 다음, 적외선보다 좀더긴 영역을 받는다면, 분자 회전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자가 회전이나 진동이 된다. 이 얘기는, 그 안에서, 물 분자가, 물 분자가 서로 회전이 된다. 어떻게 돼요 부닥칠 거 아니야 여기에 열이 납니다 이열 가지고 조리하잖아 그게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예요 분자회전입니다 자, 큰 에너지 복사선은 전자를 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들뜨게 한다 자, 다시 말해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것을 높은 에너지 상태로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큰 복사선은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확 끌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분자 결합이 절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질 완전히 분해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이제 하나 보여 줍니다. 자, 전자 에너지 준위와 빛의 흡수.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분자죠. HCHO 알데하이드기. 알데하이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빛을 자,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시그마 결합의 전자 배치되어 있고, 파이 결합에 전자 결합, 넘본딩 액시전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시그마 공유결합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파이 공유결합이 있었죠? 기억나요? 자, 공유결합을 했는데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 있어요. 자, 시그마 파이 결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3 시그마 결합의 전자가 그다음에 파이 결합의 전자가 비공 넘본딩 비공유된 전자. 그 위쪽에 파이 결합과 파이 엔티본딩이라고 그래요. 자, 엔티본딩 그 다음에 시그마 엔티본딩 지금 밑에 있던 전자가요 에너지를 받으면 위로 들뜹니다 자, 들떠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또 원위치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렇죠 빛이 분자가 있다가 빛을 받아 흡수해서 들떠 들뜬다는 얘기는 더 높은 에너지 궤도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갔다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내는 빛이 형광입니다. 형광. 여러분 형광 물질 많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전자 표시돼 있지. 그죠? 자, 시그마 파이 공유 결합 여기에 탄소와 산소 이중 결합이 하나가 시금하고 하나가 파이 결합이잖아. 그다음 산소의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여기 비공유 전자 상을 가지고 있죠. 요 비공유 전자 상이 요두개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외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자 봅시다. 자 모든 물질이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분자가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 결합에도 시그마 공유 결합이 있고 파이 공유 결합이 있고 이와 같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넘본딩 넘본딩 전자도 존재합니다. 자이 알데하이더 물질에 대해 경우, 경우에 이와 같이 전자 배치를 해 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전자가 저, 들뜨면은 자, 여기 되어서 덜 뜨면, 파이에서 파이 엔티본딩으로 덜뜰수 있어요. 시그마에서 시그마 엔티본딩으로 덜 뜹니다. 덜 떴다가 원위치 돌아옵니다. 원위치 안 돌아오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빛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빛이 아니고 열 에너지로 발산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어찌됐든지, 자, 우리가 분자 상태에서 아시겠어요? 분자 상태에서 빛이 흡수되고 흡수됐다 흡수된 빛이 그대로 항상 흡수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또 방출이 돼요. 흡수 방출 흡수 방출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빛과 물질의 인터랙션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 분자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자, 분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원자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원자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원자 혹시 여러분 들 원자 흡수분광 들어보셨습니까? 분자 흡수분광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분자는 빠져나오면 그냥 분자고 원자 흡수 뭐 이러면은 원자 흡수분광 그러면 아, 원자 상태에서 빛을 흡수시키는구나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물질 자, 3S의 전자 이게 소듐입니다 나트륨 나트륨이 3S의 전자가 있던데 이게 589나노미터 빛을 흡수하면 3P 궤도로 들뜹니다 그 다음 330나노메터 빛을 흡수하면은 3에서 4피로 들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자도 빛을 흡수합니다. 빛을 흡수하는데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분자도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그러면은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한다면은 아 특정 물질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수 있겠지,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자 흡수 원자 흡수 원리거든요. 이게 원자 흡수 분광으로 소듐 우리가 소듐, 포타시움 많이 얘기하죠. 이거 정확하게 아주 저농도까지. 우리가 양을 구해낼 수 있는 이게 원자 흡수 분광기기 원리입니다. AAS라고 들어보셨어요? AAS기기입니다. 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은 여기 그냥 간단하게 빛, 전자기 복사선 이랬지만은 이 속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조리와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조리에서 빛은 이 전자레인지 나옵니다. 자, 전자레인지는 원리가 뭐냐? 전자레인지는 초단파, 일반적으로 사용주파수 2450MHz 흡수로서 물분자의 회전입니다. 회전진동, 그러니까 진동 빼고 그냥 물분자의 회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분자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한 조리원리입니다. 물분자 회전 로테이션입니다. 물분자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물분자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104.5도 그럼 여기 물분자 하나 있고 주변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아래에도 위에도 있고 다물분자거 아니에요. 자이 물분자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물분자가 각도도 변화되고요. 이거는 진동이고요. 이 길이도 꼼짝꼼짝 움직이고요. 길어졌다 짧아졌다. 각도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도 비틀렸다가 이렇게도 움직이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진동이에요. 적외선 비트 흡수를 받아서 움직여요 로테이션은 이게 뺑돕니다. 뺑돌아요. 이게 도니까 부닥치잖아 열이 나잖아. 로테이션, 그 열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초단파, 빛을 흡수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때 나오는 열을, 열에 의해서 조리가 되는데, 원리는 물이, 식재료 깊숙이 들어있는 물도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열이 발생돼서 조리가 됩니다.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는 그런 조리방법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것도 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분자많이 로테이션 되느냐 다른 것도 로테이션 될수 있는 분자 상태만 되면 은 되는데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 식재료에 164.5도 어, 이거 105도 혹은 1 0 4 100 4.5도, 100, 뭐 5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딱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분자가 꼼짝꼼짝 움직인다. 자, 그래서 자 이는 외부 열원으로부터 조리와는 달리 어 이건 미스터리네 달리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로서 조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자레인지 특징. 자, 그다음. 전자레인지 사용상 주의할 점 많이 있습니다. 도체라든지 뭐 이렇게 아, 여기 있네. 자 사용 가능한 용기류가 있습니다. 금속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금속류는 그리고 전자파가 새어 나온다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전자파 뭐 가능하다면은 그 가까이 있지 마세요. 뭐 완벽하게 세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런 그거는 에?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세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 열매체 이거로 들어갑시다.